기다려 똥꼬발랄 차차 차차 가자 기다려 응. 차차 가자 가자 가자 기다려 돌아 돌아 <웃음> 기다려! 기다려! 기다려! 가자! 가자! 기다려! 기다려 기다려 차차. 기다려 자, 먹어